바캉스 특집 호텔에서 재미나게 놀아하옵겠습니다 켜졌어? 그건 뭐야? <웃음> 나 이거 뺀 사람 처음 봤어? 호텔 와서 <웃음> 이용할 건다 이용해봐야지 이걸 왜 이용해? <웃음> 나 처음 봤다 진짜로 와 네. 화장실 어때? 와 화장실이 이렇게 여기서 훔쳐볼 수가 있어? 양병. 이렇게 돼 이따가 샤월를 탱쳐봐도 돼? 변태! 변태라니요! <웃음> <웃음> 뷰보를 경계합니다! <웃음> 야, 자기야 예수님 같아 <웃음> 오! 오, 좋네! 와우! 좋아? 냉장고를 한번 털어볼까, 자기야? 자, 냉장고를 공개합니다! 따라라라! 따라따 근데 너무 좋은데? 우리 주니어 스위트 룸입니다 좋아요 주니어 스위트 룸이란 이겁니다 아, 이렇게 뭐지? 소파 있는데 처음 봐 소파 있는데 처음 봐? 진짜 좋다 여기 그치? 오. 왜 깜짝 놀래? 자 오늘 호캉스 재밌게 즐겨보자구요 <웃음> 예! 지금 시각 3시 10분 카페를 한번 가서 여유를 한번 즐겨볼까 합니다 호텔 카페라고 해서 좀 비싸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까 1층에 가보니까 의외로 그 싸요 내가 보니까 아메리카노가 아이스가 4,000원 하는 거 보니까 가격도 좀 합리적인 것 같아서 카페에서 좀 힐링 타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호텔 괜찮네 지금 여기 너무 괜찮다 또 오고 싶어 아니 카페 왔는데 10% DC가 되네 투숙객은 빵두개 음료 하나 먹는데 마음 밖에 안 들었어 올리브, 치아가타. 에클레오를 프랑스에서 먹었나? 응. <웃음> 잡았습니다. 음, 음! 야, 고급스럽게 음. 먹어주자. <웃음> 이렇게. <말해. 웃음> 이렇게. 음. 한 입에 다 먹으면 안 돼. 치즈 <웃음>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아, 이렇게 해야지. <웃음> 예진이가 아까 집캉스가 짱이랬어 집캉스? 집캉스가 있구나? <웃음> 그럼 뭐다 있겠네? 집캉스, 찜캉스도 있겠네 그만 찜질방 그만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? 뭐 해야 될지 모르긴 하겠다 호캉스가 처음이라 남는 시간을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호텔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건가? 호캉스가? 맞아 나오면 안 되네 그럼? 잠깐 산책 근처 나올 아... 수 있지 우린 근처가 MBC니까 MBC 온거 좋네 바람이 너무 좋아 응. 오늘 진짜 날씨도 너무 좋고 바람도 선선하게 잘 불고 딱 이제 밖에서 놀다가 이제 호텔 들어가서 저녁 먹고 자면 딱 좋을 것 같아 My English name is Gray. 리지? 그래. <웃음> 리지. <웃음> 그레이가 아니여, 그레이 아니야, 브레이 그레이 그레이 아니야, 브레이? 무슨 브레이라니요? 그레이예요, 그레이, 그레이. 우리가 호캉스를 주제로 삼아서 그런지 몰라도 응. 더 여유로운 것 같아. 이번 맞아. 주말이. 맞아. 그렇지? 뭐, 기본 탓인가? 기본 탓도 있겠지. 나 어제 연차 써서 주말도 긴것 같아. 아, 금토일 쉬시죠? 들어갈까 이제 우리? 그래. 호텔로 오, 오, 오, 저희는 지금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. 히, 못 들어. 분위기 좋은데 가서 저녁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하나랑 하나 더 시켜. 쉽게... 여기부터 해야 돼. 여기부터. 여기. 이렇게? 어. 아우 소머. 일부터 우와, 엄청 많아양너 많아, 양. 아, 자기야. 이거 누가 찍키자 그래, <웃음> 누가 죽기고그랬다 ㅋ 응? 저요 <웃음> 생각지 못한 비주얼에 당황했어 이게 나오지 못항상주얼에당했어 진짜 역시 황비폐기 진짜 아이좋 배불러 아이좋 엄청 많이 먹었어 와 진짜 아니 원래 조그맣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호텔은? 아니 그 비주얼이 너무 당황스러워 어. 왜이 많이 나와? 양이? 원래 이만큼 나와야 되잖아 이만큼 네. 근데 이렇게 그릇이 넘쳤어 그러니까 아, 너무 배부르니까 산책 좀 해야겠다 네 자기야 응 이런 게혹캉인가봐 배부르고? 응 우리 아까 너무 배고플까봐 뭐 사가자고? 섣부른 <웃음> 판단 <웃음> 편의점, 편의점, 편의점 가서 뭐 사가려고 했는데 취소해야겠다 <웃음>